네, 어떤 아이템이죠? 많은 여성들이 스타킹을 신습니다 하지만 스타킹하면 뭔가 왠지 불편합니다 많은 스타킹 광고와 패키지를 보면 짧은 치마, 높은 하의, 그리고 몸매가 좋은 모델들이 나옵니다 마치 그 스타킹을 신으면 그런 모델이 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스타킹은 단 하나의 사이즈 프리사이즈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? 아,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? 그래서 키가 작은 여성들은 스타킹이 남아서 주름이 잡히고 키가 큰 여성들은 스타킹이 다 올라가지 않아 골반에 걸쳐 있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고민했습니다. 우리의 결론은 내 키에 잘 맞는 스타킹을 만들자. 월간 스타킹은 세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. Small, Medium, Large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사이즈가 있는 스타킹의 편안함 그리고 쫀쫀함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아! 월간 스타킹은 이곳 제주도에 있는 스타킹 회사입니다 이게 월간 스타킹입니다 엄청 좋은데요? 어 진짜 좋은데? 요 대박이네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여기 가시죠 아주 좋습니다 가시죠 네!